i s t j 와 카톡을 마무리할 때 일십 아1 0으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 i s t j 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되면 아 대화가 끝났군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물론 아무 사이 아닐 때는 신경 쓸일 없지만 만약 연인 관계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는 i s t j 애인에게 카톡 공감 기능을 딥러닝 시켜줘야 합니다 수신 확인을 위해 카톡 공간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. 카톡 공간 버튼이 낯선 ISTJ는 초반 몇번 까먹을 수 있지만 이걸 습관으로 들인다면 말하지 않아도 척척 잘 해낼 것입니다. ISTJ 월드 멤버십에 하시 Secret Yeung San, Bonin Doong Fan Yeung San, Vlog, ASMR Doo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 u i t s u b n a d a 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ib Haju Se Yo.